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현재 부산은요 조정대상지역에서 불린 비규제지역이거든요 어, 이렇게 비규제지역으로 바뀌고 나면 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중에서 어, 재개발은 어, 분양대상 자격이나 이런 게 그다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뭐 다물건자 도뭐 하나밖에 안 나갔고 이랬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 만약에 조정대상지역 일대 사업시 인가를 받았다 하면 한 재건축 구역, 안, 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받기가 좋아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작은 평수를 여러 개 이렇게 사서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도 하나를 사서 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에 조정지역 일대 사업시 인가가 났다. 대표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 아직 사업식 인가가 안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규제 지역일 때 이제 사업식 인가를 받고 평행신청을 하고 이럴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집을 다섯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입주권을 섯개를다 받는 거죠. 만약에 조정지역이었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런데 어, 과밀 억제 권역에 만약에 위치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3개가 나옵니다. 여러 채를, 다섯 채열 채를 갖고 있었다 해도. 근데 부산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열채 가지고 있었다. 열채다 나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주느냐. 부산에도 수많은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시공사 선정까지는 됐지만 사업식 인가가안 나서 그 사업식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곳들도 많잖아요. 정말 운명을 가를 어 그런 그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요 근거 조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좀 편하겠죠. 근데 그 조항이 어디에 있냐 했더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 여기 76조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어, 다른 거은다 차치하고요. 여기 1항 6호에 보면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이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1세대. 요거는 세대 다물권자죠. 1세대 다물권자. 1세대 다물권자. 제가 너무 악필이네요. <웃음> 그 다음에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인 다물권자죠. 1세대 다물권자라 하면, 아빠도 하나, 엄마도 하나, 딸도 하나, 아들도 하나 이런 걸 얘기하고요. 1인 다물권자는 아빠가 너무나 그냥 가장이었던 권위가 그냥 세서 아빠 이름으로 집을 내채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예요. 절대 공동명의도안해 이런 경우 <웃음> 이런 분 계십니다. 의외로 <웃음>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요 법에는, 도정법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1주택을 공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든 1인이든 1주택을 공급하고 한 세대라면 그냥 하나만 주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두명 이상이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속하는 두명 이상이 하나의 집을 공유로 이렇게 반씩 지분으로 갖고 있다. 이럴 경우에도 한개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항 6호에. 여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구별해서 얘기해 놓은 게 없죠. 그럼 재건축도 당연히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냥 합해서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7호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 6호에도 불구하고 1세대든 1세대 다물건자든 1인 다물건자든 불구하고 이게 6호였습니다. 한개 줄게 이게 6호였거든요. 불구하고 7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목이 어떤 건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각 목의 가는요. 두명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로 갖고 있습니다. 땅을 A와 B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갖고 고 공유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은 조례는 재건축 도정법 조례는 재개발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이제 37조인데요 그 분양 자격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재건축에 대한 말은 없고요 요 37조는 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 이런 게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볼까요 여기 보시면 도정법, 부산시 도정법 조례, 이거 37조거든요. 이거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재개발의 분양 대상 등, 이렇게 되어있죠. 재개발의 분양 대상 등이 있으면, 그럼 38조점에는 재건축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이것도 있어야 될것 같잖아. 근데 그건 없습니다. 요게 다예요. 뭐 여기에 아까처럼 공유 지분으로 가질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 1, 지금 현재는 부산은 사타 통과된 그거를 해당 구청에 통지하는 그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에요. 옛날에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곳은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고요. 그 이전에 한개 토지를 두 명이 갖고 있다. 그러면 뭐 60제곱이 넘으면 주거지역에서는 준다. 이런 것들을 요 조례에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등이죠. 재건축은 해당이 아니네요. 조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나무 아까 1항 7호 나무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억수로 회피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속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열채를 가지고 있다면 분양권을 열채를다 받는 그런 행운을 누릴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과밀 억제 부산은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부산은 투교가열 지구도 아니고요.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닙니다. 그냥 비규제 지역입니다. 부산은. 이런 부산은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만큼 준대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한테 여기에는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아까 부산시 조례에는 뭐 합해서 하나 주고요. 뭐 이렇게도 하나 주고요. 저렇게도 하나 주고요. 하는 거는 어느 사업에만 일? 재개발 사업만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도정법에 조례보다 위에 있는 게 법이거든요. 어 여기 법에 어그 분양권을 주는 그 기준을 정해 놓은 이 76조에는 해당되는 거는 개수만큼 다 준다 해 놨는데 그 1항 7호 나목에 6호에 한개 준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7호에 가나다라마 이런 목에 해당이 되면 개수만큼 주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어, 7호 나목에 부산처럼 비규제 지역에 있으면서 투기가열 지구가 아니고 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여기에 있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집만 가지도 안 되고요 토지도 가지고 집도 가져야 돼요 두개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동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겠죠 어, 이런 사람들 경우에 개수만큼 다 줍게 이래놨어요근데또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죠 다만 이후를 우리는 또잘 살펴봐야 됩니다. 투기과열 지구 또는 OR입니다. OR, 그죠? 이거이든지, 뒤에 거이든지 있듯이겠죠.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건다 해당이 되고, 다만 이후에 또는 주택법 63조, 3조의 2, 1항 1호, 여기에 따라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 지정된 이 조문이겠죠. 조정대상 지역에서,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인가를 신청 통과가 아닙니다. 신청 신청만 해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지금 예를 들어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정 대상일 줄 알고 기다리지 않고 사업 시 인가를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신청만 한 그런 재건축 사업에 토지 등 소유자 이는 뭐라 해놨습니까?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조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까처럼 이러이러한 이러 경우에는 뭐 1세대 다물권자든 1주택 다물권자든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만 줄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되면 여러 채를 다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 채 주는 거에 다만이라는 단서에 만약에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개다 주는 거에서 제외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외하면 하나만 주겠다 이 말인 거죠. 하나만 투교가 열 지구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한 개만 주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도 사업신인가를 그때 신청한 그런 경우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잠깐 뭔지 한번 볼까요? 6 3조의2 1항 1호가 뭐냐면요 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2, 1항, 1호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구역이란 있듯이죠 조정대상지역인데 사업식인가를 신청했다. 통과도 아닙니다. 신청까지 한 그런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사업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해서 개수만큼 안 주겠다 그냥 요 말입니다 요말 근데 오늘 이제 저한테 질문이 이제 들어오기를 어, 부산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사 업 현재 갖고 계신 분 내가 10개 가지고 있다 10개 다 이제 이렇게 받는 거 이해가 된다는 거죠 개수만큼 준다 일어났으니까 10개를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랬 그랬는데 받았는데 그랬는데 말이죠 어, 질문을 주기를 소장님 어, 여러 개의 비교제 지역은 준다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여기를 보면 1항 3호 여기 에 보면요 소장님 어, 조합 설립 인가후 이미 벌써 조합 설립이 됐겠죠 조합 설립 왜냐 뭐 개수를 받는다 하면 뭐 이미 그 사업식 인가도 나고 그냥 병영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받는 거잖아요? 벌써 조합 설립이 됐겠죠? 조합 설립인가 후에 여러 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 개를 받은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A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집 다섯 채를 이미 받아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이거를 조합 설립이 된 후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샀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조합 설립 후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1번만 A가 가지고 A는 1번이 가지고 이제 2번, 3번, 4번, 5번을 B, C, D, E한테 다 팔았어요. 요 A가 비규제적이라서 개수만큼 받아가지고 당연히 옛날에 조합 설립이 됐으니까 요 이후에 매도를 했습니다. 요렇게 뭐 이랬을 때30 부서 여기 조합원의 자격에 보면요 뭐 요래 요래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B C D E는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 개수만큼 받은 거는 준다 했으니까 아까 어디에 의해서에? 여기 76조 1항, 7호, 남에계에서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여러 개 주고 만약에 조정지역일 때 사업 신인가 신청 안 했고 그럼 개수만큼 다 받았어요 A가 집 다섯 채 받았어요 뭐 팔아도 되느냐 이 뜻이잖아요 팔면 몽땅 현금 청산되고 내거 하나만 1분만 남아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답은 뭘까요? 답 A가 받은 하나만 나온다? 1번. 뭐, 다섯 개다 자격이 있겠다? 2번. 아 이거 라이브를 하는 것 같으면 1번 눌러주세요. 2번 눌러주세요를 하겠는데,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웃음> 답이 뭐이겠습니까?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둘이서 질문 주신 분하고. 질문 주신 분도 재건축 단지 앞에 계신 소장님이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고팔고가 일어날 일이잖아요. 당장에. 맞죠? 너무너무 제대로 이거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또막 교수님들한테 질문도 또 드려봤어요. 정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싶어서. 근데 곰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합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막 하지 마라 하는 게 투기를 이제 억제를 하고, 어 사, 조합에 피해를 끼친다든지 예를 들어 조합이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이게 막 핵분열을 해가지고 100명이 200명이 되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런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아까 그 조례에는 이렇게 쪼개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합쳐서 개수 늘리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아까 재건축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일 때 5개를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B, C, D, E가 A가 다섯 개 가져있던 거를 사가지고 갔다 해서 조합 차원에서 볼 때는 조합은 숫자, 조합은 숫자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 공급했던 그주택의 입주권으로 공급했던 그 주택의 숫자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소유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5 개가 열개된게 아니잖아요. 뭐 피해를 끼치는 게 없는 거죠. 조합에는. 그래서 굳이 제재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다섯 개를 아까 여러 개의 개수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76조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수 조항까지 붙여가면서, 근데 이렇게 산 거를 어,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유출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러면... 여기 도정법 39조의 이 자격에 1항 3호에 조합 뭐 여러 명, 한 명으로부터 여러 명걸 조합 부에 사면 하나 준다 하는데 이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조합의 자격은 분양을 받는 각은 또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는 조합은 이거든요. 근데 분양 자격은 없죠. 지상권자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뭐 총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유로 누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어, 분양은 예를 들어 뭐 각각 나가지만 공유 지분으로 자격이 60제곱 이상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총회나 이런 거할 때는 대표 한 명이 가서 의결권을 조합 설립할 때뭐 동의서 걷는다든지 이럴 때는 대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조합원의 자격은 그렇지만 각각 각각 입주권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개수를 다섯 개 받는 거를 39조 1항 3호 때문에 하나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요 이렇게 정의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근데 아까처럼 어, 또 조합 설립 후에 이걸 사고 팔아도 개수만큼 다 됩니다 라고도 정리가 돼 있는 거는 없지만 유출을 해보건데 아까처럼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A가 다섯 개 가져 있으나 다섯 개다 준다 했고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준다 한걸 받았고 그거를 팔았다 해서 조합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어, 교수님 제가 두 분한테 크로스로 질문을 드렸어요 어, 그두분다뭐 문제없이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어, 저도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막상 질문을 받으니까 해당 조문을 찾아서 어, 예 조합 설립 후에 이걸 팔아도 뭐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 때문에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결론이에요 혹시 해당되는 뭐 조문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찾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개인 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수 받은 거를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아도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국토부 담당 직원도 아닙니다. 오늘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또더 다른 답이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데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